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 입니다 저한테 많이들 물어보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부업으로 쇼핑몰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내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업자로 내도 되냐 라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자이 부분은 너무 가능하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고용계약을 하실 때 겸업금지라는 조항이 있는지는 사실 살펴보셔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겸업금지라는 것은 내가 만약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업으로 반도체 도매업을 또 한다 이건 겸업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의 카테고리 동일의 업종에서 여러분들이 업을 하지 않으시면 상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와 다르게 쇼핑몰을 하시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사업자 등록증 냈을 때 혹시 회사가 알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것도.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법 때문에 회사가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자를 내는 것은 사실 회사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자 안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안되시는 분들은 세금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월급을 가져가시는 분들은 안됩니다 쉽게 얘기해서는 공무원 분들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학교도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혹시 다니고 있으신데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어 부업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보통 이런 경우는 부업으로 해서 어머니나 가족 명의 와이프 명의로 해 가지고 사업자를 내신 다음에 보통 겸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 수강생의 사례인데요 이 수강생 분께서 어 관공서에 근무를 하세요 관공서에 근무를 하시는데 쇼핑몰이 생각보다 좀잘 되셨습니다 근데 이 쇼핑몰이 잘 된다는 거를 이분이 좀, 어, 좀 자랑을 좀 하고 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쇼핑몰을 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촌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당연히 좋게 보지는 않았겠죠. 또 배가 아프, 아프고 부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공서에 다니는 모모 직원이 지금 부업으로 해서 쇼핑몰을 하고 있다 라고 해 가지고 쇼핑몰 주소랑 그분이 운영하는 블로그 주소랑 다 남겨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한마디로 지인이 가족 명의로 부업을 하시고 계신 저희 수강생을 신고한 거죠 그래서 이 분이 인사팀에 불려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은 이분이 회사에서 잘렸냐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사팀에서는 진짜 네가 했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발뺌을 해야겠죠 그래서 발뺌을 하고 나 아니다 그냥 부모님이 하시는 거 내가 도와줬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운영을 했던 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하고 인사팀에서 그 답변을 했는 거를 다시 국민신문고에다가 답변 제출을 했죠 그랬더니 다시 그 답변을 받으신 민원을 제기한 신고하신 분이죠 아마 제 수강생분의 지인이셨을 것 같은데 A라고 해볼게요 이 A라는 분이 그 글을 보고 답변서를 보고 뭐야 이 사람 진짜 부업하는데 왜 니네들 그 증거를 못 잡아서 회사에서 못 자르는 거야 라는 신고를 다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정황들이 있는데 그 분이 쇼핑몰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못 믿냐 내가 하는 말을 못 믿냐 모든 것이 정황이 그 사람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잘랐다라는 거를 나,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거를 또다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공서 입장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자꾸 신고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그러니 이 회사 직원한테 압박은 가지만 사실 법적인 문제에서는 이분을 회고할 명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업을 사실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로 서류상으로 나오고 이분이 계속 정황증거만 계속 되고 있고 정황으로 자기가 찾아낸 그냥 방구석 탐정이죠 이 탐정 놀이를 하시는 이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진짜 쇼핑몰을 안 했는지 핸드폰 까봐라 뭐 아니면은 뭐 사이트 들어가 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학교에서는 이 관공서에서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따로 회고 사유는 법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 눈치는 보이면서 회사는 다니실 수 있겠지만 뭐또 승진의 누락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부업으로 시작하다가 매출이 늘어나면 퇴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사실 우리가 쇼핑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 국가의 세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시라면 절대 주변에 내가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알리지 말것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팁으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계셔도 쇼핑몰에 사업자를 내셔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공서라든지 국가기관의 공무원이라든지 요런식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가족의 명의로 하시는 것이 낫지만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사실 또는 쇼핑몰로 부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